이거는 그냥 집무화가 이게 사실 무화과가 저희 동네에 얼마나 많았냐면요 그냥 집집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거의 조금 익은 게 있나? 이게 지금 조금 익어가는 건데 어. 이 상태에서 따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 무화과는 이 무화과 자체가 꽃이에요 열, 어, 먹는 게 저게 벌어지면 저런 식으로 벌돌아요쫙 벌어진 거 있죠 꽃, 꽃이 벌어진 것처럼 쓱저렇게 변해서 이제 말벌들이랑 좀 보이죠. 오, 저 말벌들이랑 해가지고 벌어진 꽃술 사이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벌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. 먹을 때막 벌에 쏘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보시면 좀 익어가는 거 있죠. 자, 이렇게 길을 성내 그냥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다가 쓱 보면 여기 무화과 나무거 있어요. 벌써. 네. 여기를 봐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거 있고. 또 저기 보면 바로 저것도 무화과나무요 앞에 어. 동네 무화과나무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봉감이에요 저희 영암군이 대봉도 되게 많이 나와요 대봉이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은 익지 않아가지고 조금 찍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내 고향 2편 때 대봉 익을 때 한번 또 찍어봐야겠네요 대봉나무가 그냥 길가다 보면 은 길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이 편, 어. 이 편은 대봉, 대봉이 이거 하는 영암군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때 또 다시 그때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보시면 아까 저희 마을에서 보여드렸던 무화관는 다르게 이무화관는 나무가 좀 작죠. 어. 이 상품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개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보통 여러분들이 거의 사 드시는 무화관는이 나무에서 나온 걸 거예요. 예. 생각보다 나무가 크지 않죠? 자,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터인데 지금은 다른 분이 살고 계신 데라 아, 안에 촬영은 좀 그렇고 지금 벽이 생겼는데 예전에 이 벽이 없고 여기 다 꽃밭이었어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보냈던 집터인데 딱 보면은 밖에 풍경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요 은 여기 지금 보시는 온 세상이 다 하얘져요 네.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나 그럴 때슥 나와서 보면 저 마을들 이앞밭 앞에 돈 그냥 다 하얀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와 맨날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건 꼭 겨울에 한번 이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눈이 좀 오면은 제가 어떤 풍경을 보고 자랐는지 여러분들한테 꼭한번 겨울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뉘엿뉘엿 해가지고 저희 집 뒤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어. 제가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혼자 놀기도 하고 <웃음> 이런 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커서 그런지 금방 내일모레 이제 40줄에 가는 저도 아직까지 좀 소년소년한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자 무화과를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무화과가 청무화과 이게 좀 굉장히 달아요 가격이 좀더 비싼데 응. 안에 그 약간 그 꽃술 그씨 같은 게좀 씹히는 느낌이 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굉장히 더 달아요 응. 그리고 이거는 홍무화가 이거 아까 여러분들 보신 나무 열려 있던 거 응. 올해 여러분들 무화과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구매 드시고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, 영암모아가 검색해가지고, 구매해 드시면, 어, 싸고, 맛있게 해가지고, 좀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, 홍모아가. 아, 속 보시면. 자, 잘 보시면. 이 안에 들으니까 거의 꿀이에요, 꿀. 음. 음. 지금은 이제 무화과 품종 나무가 다른 지역에 도좀 많이 가 가지고 재배하는 지역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 1위가 연안군일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 무화과의 원조격이라고볼 수도 있고 요거로 이제 보통 뭐잼 해가지고 딱 담궈놓으면 식빵에 딱 문질러서 드셔, 드시면 달달하고 진짜 맛있죠 너무 좋아요 이거 청모화과인데 색깔을 보시면 겉에 색깔이 아까 안 익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하지만 당도나 이런 건이 청모가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음껍 씹히는 느낌이 좀더 좋고 당도가 더 높은데 지금 뭔가 사실 지금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당도가 조금 살짝 좀 떨어졌어요. 음. 그럼 지금 이만큼. 이만큼 해가지고 만한 5,000원대 밖에 안해요 이게 지금 올해 굉장히 쌉니다 무화과가 어떻게 말 닦아서 통으로 음. 와 보시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평평하고 반듯하죠 여기가 원래 다 바다였어요. 원래 다 바다였는데 그, 이 바다를 막고 간척사업을 한다고 어, 지금 여기 지금은 다 벼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때 아, 바다가 진짜 아름다웠었거든요. 저랬을 때까지만 해도 뭐 낙지도 많이 나오고 여기 운절이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먹었던 옹절이 수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동네에 뭐 짱뚱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짱뚱어탕도 유명했고 뭐영암그 독천에 보면은 그 낙지골목이라고 쓸 정도로 여기 낙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맛이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 다 막아서 벼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수터가 있어요 어길 중간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약스가 이렇게 있죠. 보통 이제 여기 저희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슈퍼가 되게 멀었어요. 그 면사무소가 있는 한 1.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왔어야 되는데, 근데 그 슈퍼가 있는데 가도 오락실이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.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용돈 받거나 그러면 친구하고, 그 약간 좀그 시골 중에서도 번화한 데를 좀 갔어야 되는데 한 4km가 떨어졌어요. 4km가.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될 거리죠 근데 가서 친구랑 오락실 가서 스트리트파이터를 하고 차비를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올때 버스비를 맞춰 가지고 차비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오락을 하고 싶어 가지고 어, 그때 한참 그 스트리트파이터 스트리트 2에 미쳐 가지고 오락하고 버스비까지 다 오락한 다음에 걸어왔어요 사, 4km를 오다 보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여기 여기 들려 가지고 항상 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어. 뭐 그래도 저한테 좀 추억이 되게 많은 그런 약수터예요 예. 그때 철없이 해가지고 막그 같이 오락하고 다니고 여기 약수터와서 같이 그 약수물 마시던 친구 예. 고향 친구인데 예. 그 자식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결혼식 때 돌잔치 때막 카톡 하더라고요 나쁜 놈 예. 영상 보면 연락 좀 해라 친구야 알았지? <웃음> 앞쪽에 보이는 좀 건물 큰 건물 보이고 이런 데가 제가 말씀드린 나름 우리 고향 쪽에서 좀 많이 번화한 곳입니다 네. 독천이라고 네. 학산면 독천리라는 곳인데 아 이곳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낙지가 어. 그래서 많이 잡혔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낙지 우리촌이라고 쓰여 있죠. 갈락탕 이런 게또 굉장히 좀 유명한 동네예요. 여기다시죠? 제 20년 단골집 남원식육식당 <웃음> 대형마트. 여기 2층이 오락실이었어요. 지금 그 원인데, 여기가 원래 제가 항상 엄청 자주 가던 오락실이었어요. <웃음>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중국집이에요. 짜장면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. 어. 나오면 항상 여기서 막밥 먹고 그랬거든요? 자장면을 네. 자 시골자장면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먹네 오, 감자도 들어가고 약간 우리나라 시골자장 느낌으로 음, 딱 이렇게 나와요 야.. 제가 지금 엄청 먹었거든요? 근데 여, 여전히 양이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짜장 먹으러 와 그러면은 혹시 좀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면 면 남은 거 있으면 막 사장님이 막더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, 진짜 고소하고 짜장면 진짜 맛있네요 음. 저는 어렸을때 식구들끼리 짜장면 뭐 예를들어 제가 뭐 쪽지시원 같은거 봤는데 100점 맞았다 음.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먹으러 오고 정말 특별한 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서울을 가니까 이거는 한 그릇도 너무 편리하게 배달해주더라고요 서울 친척집으로 가보니까 아, 너무 부러웠어요 짜장면을 그냥 집에서 바로 시켜먹을 수 있다 저희는 저희 동네까지 짜장면 시키려면 최소 10그릇 이상 시켜야 이렇게 왔었거든요 도시에서 먹던 짜장면과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시골짜장면이 이게 플라스틱으로 가 아니에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아니고 확실히 맛이 요이집거 뭔가 특별하게있어 진득하면서 좀 감자가 좀 들어가고 이 조금 일러가지고 벼가 황금들력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식이라 아, 좀 파란해요. 근데 진짜 이거 가을에 황금들력도 오면은 야 장난 아니에요.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간척집도 해가지고 바람 싹 불면은 그냥 온 세상이 다 황금들력으로 펼쳐져 있는게 진짜 장관 장관 그런 장관이 없어요 진짜 맨날 보던건데도 그냥 그걸 보면 항상 좋았어요 힐링도 되고 아 지금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한번씩 좀 답답할 때 한번씩 오는 곳이에요 영산강 하류 쪽인데 노을 질때 되게 아름답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제가 소개한 저희 고향 어, 영상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. 좀 소개해 드려야 될게 많은데 아, 오늘 이렇게 많이 소개 못 드린 것같아서좀 아쉬움도 있고 어. 근데 지금 아직 벼가 다 익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봉이 지금 많이 익은 상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. 고구마 역시도 지금 아직 캘때가 아니고 해서 보여드릴게 아직 좀 무화과밖에 없어가지고 어, 좀 무화과하고 제가 아 갔던 그저 짜장면집 어,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또 저희 고향에 대한 그 특집 영상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자 여러분들 명절에 내려가시는 그 모든 분들 어, 가벼운 마음으로 잘 내려가셔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어,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좀 못내려가시는 분들 나들한테 음,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TV에 재밌는 거 많이 하길 예,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그럼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어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메리 주석입니다